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그 에어소프트건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언박싱 겸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지금은 박스를 보고 계시지만 아주 어마무시한 제품이죠 상당히 가격대도 높고 또 국내 유저들 중에서 그렇게 선뜻 구매하기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루이 mtr 그니까 러 가스 라이프 마루이 도쿄 마루이사의 가스 라이플 중에서 어, mtr 16또그 중에서 g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죠 부분 부분 이렇게 골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어 요거는 뭐 제가 산 제품은 아니고 제가 저희 팀 팀원이 구매를 한 제품을 빌려 왔습니다 어 감사하게 자기도 게시를 해서 한두발밖에 싸보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마루이 의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박스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죠 이 박스부터가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아마 박스 금액만 해도 대부분 한 5-6만원 이상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예얘 같은 경우는 마루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면 은 이런 식으로 어, 총이 안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스치로폴이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뚜껑 쪽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얀 색깔 지퍼백 네, 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 열어보도록 하고 일단 뚜껑을 좀 치워보겠습니다. 네, 지퍼백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이 박스 안에 이렇게 딱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붙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요, 요 패치는 뭐야? 이 패치는 아마 이거 여기 구매한 곳에서 서비스로 넣어 줬겠죠. 뭐 패치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구성품은 이제 엠락용 레일이 사이즈별로 총 3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요 마개라든지 요런 액육각 렌치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런 식으로 기본 순정 소염기도 이렇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칼라 파트가 되어서 들어오고요. 아마 이분이 해외 직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정 소염기도 제공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순정 소염기 좋치라 어 추가금으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곳에서는 참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이 가스 탄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메인 에어소프트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요런식으로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 건 본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mtr 16의그 기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 아웃바렐 요 안에 보이는 이 아웃바렐이 이 금색이 아니고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색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모든 버튼들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페셜 에디션인 G 에디션은 이런식으로 모든 부분에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금액이 좀더 비싸죠 예, 그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스페셜한 모델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마루이 MWS GBBR 라이플 베이스로 제작이 됐고요 어 레일은 알루미늄 레일로 가볍게 민수용 모델로 이렇게 엠락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제 이름에서 알수 있을지 MTR 16, 그러니까 16인치 짜리 레일이 달려있고요. 기본적으로 피카티니 레일을, 피카티니 레일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 군대 아니면 군대에서 판매를 하, 군대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총을 모방한 게 아니고 민수용 AR-15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위에 광학이나 이런 그런 조준 장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 가늠자, 가늠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다스 gdr 같은 경우가 이렇게 관음색 관음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모델도 있죠 예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디 자체가 이 레일 자체가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상당히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br b 라이플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립감 요요 요 전체적인 이 알루미늄 그립이 생각보다 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K16의 뭐, URGI인가? 뭐, 그런 레일들 보면 생각보다 얇죠. 근데 요거는 그것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제이 손으로 잡았을 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416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M4 시리즈의 레일에 비하면 상당히 얇은 거는 사실이고요. 어, 스톡? 마찬가지로 이 스톡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도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 스톡은 기본적으로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나, 자, 하나, 둘, 셋 3단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이 윗부분에 이렇게 1, 2, 3 표시가 되는데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3단으로 분리를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일 자체가 스톡 자체가 상당히 좀 얍실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쁘게 되어서 제가 이 스톡은 일반 버전 스톡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금색 이 표시가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 스톡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요쪽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기에 육각 렌치를 풀어가지고 요거를 뒤집어서 달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으로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슬링고리를 달수 있는 홀이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슬링고리를 꼽을 수 있는 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의 슬링고리는 여기에 장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에 이런 식으로 슬링을 넣어서 요 위로 감아도 되고요. 예 그거는 음, 사용자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기본적인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금색 포인트들 그리고 일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좌수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상관없이 모두 다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를 들어서 탄창을 이런식으로 장착을 하면 탄창 릴리즈 버튼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눌러서 탄창을 빼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릴리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이 버튼을 이렇게 제가 힘이 없어서 네. 왼손잡이가 이 버튼을 아이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빼는 거랑 어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빼는 거랑은 조금 이 왼손에서 제가 왼손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거 눌렀을 때 빼는 게 조금 더좀 빡빡하게 힘이 드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볼트 스탑 버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더가 아, 볼트 캐리어가 뒤로 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버튼이 어, <웃음> 흔히 이쪽에 달려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다는 것. 그래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렉터 바로 단발 연발 연, 이런 안전을 할수 있는 버튼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도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총의이 이 에어소프트건의 사용자 고려 타켓 층은 오른손잡이가 됐든 왼손잡이가 됐든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어, 이 총에 <웃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탄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요 아주 쇼탄창, 쇼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비탄의 총알은 요 쇼탄창에 20발이 들어가고 볼트캐리어에 한 발에서 20, 20발 플러스 한 발, 21발 장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이 되어서 실제로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채우게 되면은 이게 많이 차가워지죠. 근데 이 외부의 온기가 가스 온도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그 따뜻한 열기가 빨리 전해져서 탄창에 어, 기바율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탄창을 제공을 하고요. 어, 탄창을 조금 더한 그 30발 이상 장착이 되는 탄창을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MWS 탄창이 호환이 되니까 그 탄창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 에디션은 볼트 캐리어조차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라코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피막이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박스에도 세라코트 코팅이 되어 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단발입니다. 네, 연발 이정도소니까 가스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쇼 탄창 이니까 어 실제로 가스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가스가 다 나갔는지 예. 뒤에 뒤에 벨버 해머 쪽을 누르니까 가스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방금 잠깐 샀잖아요 이게 엄청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vfc 라든지 뭐 ghk 의 가스 라이플의 탄창에 비해서 이게 금방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 다이캐스팅 형태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열 전조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더 가스를 넣고 다시 한번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견착을 하고 좀 뭔가 쏘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쏴 보겠습니다 연사 말고 단발로 한번 쏴 볼게요 참 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예를 들어 가지고 어이 가스 라이프를 가지고 슈팅 용으로 어 슈팅 매치 요즘 많이 유명한 우리 슈팅 매치들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아니면은 뭐 택티컬 훈련을 한다든지 할때뭐 전동건 같은 경우는 다스로 많이 하시는 것 같죠 왜냐 면실총 기반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스건이 더 리얼한 거는 사실이에요 전동건에 비해서 어 마찬가지로 음 다스 에 비해서 아무래도 실총에 가까운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어, 가스 라이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택티컬 훈련이나 아니면 슈팅 연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라이플의 장점이 있죠 바로 저는 첫 번째 제일 훌륭한 장점은 바로 이 해... 이 그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 지금 이 그립은 밑에 뻥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는데 바로 모터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립이 상당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느껴지는 이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데 지금 마루이에서 제공하는 이 그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맥풀이나 pts 스톡 같은 게 그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서 좀 직각에 가깝게 꺾여 있어요 어, 이런 형태의 그립이 오히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손목에 주는 그립감 왜냐면 이렇게 잡는 거랑 이 기존에 더 꺾여 있다고 하면 살짝 들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 손목과 이게 일직선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립감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옵션으로 내가 원하는 그립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 추가적으로 내가 그립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리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자 트리거로 튜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다른 튜닝 없이 아주 괜찮은 집탄과 작동성 그리고 어 외관의 이 멋지, 멋스러움을 멋 같이 한세 가지 토끼를 잡는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다면 은 오늘 여러분들께 실내에서 이렇게 외관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야외로 가지고 나가서 집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알파존에 대부분 다 맞았고 찰리존에 지금 몇발 맞았는데 요거를 일단 테이핑을 하고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일단 한탄창은쌌는데 일단 그 알파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좌탄이 나지 않았나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지금 저쪽에 제가 첫번째 사격에서 이제 좌탄이 왔는데 지금은 살짝 오조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바람 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어, 약간 우측으로, 어, 조금 조준을 했더니만 이제는 이쪽으로 맞았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하더라도, 뭐, 여기, 조금 빗나간 것들 몇 발이 한두 발씩 보입니다. 일단은 40발을 쏴고요. 지금 제가 이거 20발들이 탄창을, 두 탄창을 쓴상태예요쓴 상태라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 정서가, 3세번 이라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3세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창을 하나만 더 비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조준 하지 않고 바로 조준을 해서 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세 번째 탄창을 쏴보고 어, 집탄 테스트는 마무리하고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한번 쏴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자꾸 불어서 이거 아, 세 번째 탄창은 거의 알파존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아주 집탄이 뭐, 아,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집탄이면은 일단은 제가 테이핑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잘 보이십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제 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까지 보셨으니까 마지막 한 번은 어 제가 한 탄창을 채워서 연사로 한번 쏴보고 어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연사로 한번 쏘러 가보겠습니다. 음, 일단 탄창은 좀 데웠고 연사로 한번 쏴볼 건데 제 생각인데 연사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최대한 반동을 억제를 하면서 연사로 한번 20발 다 갈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 쏘았습니다. 어, 연사로 쐈을 때 타켓은 전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열발 정도. 그러니까 한 이제 20발을 쐈는데 열 발은 이 정도 다득한 것 같고 열 발은 좌탄이 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거 이게 너무 가깝구만예어그 mtr 그16그 야외 사격 테스트를 마쳤고 어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건데 마무리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 정도 집탄 거리면 은 충분히 집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를 어 거의 업가스에 준하는 재팬 버전 가스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센가스를 쓴다고 하면 은 집탄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진성이 있으니까 이 끝에 이거 종이를 못 뚫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가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야외에서 집탄 테스트를 마쳤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GBB 라이플 중에서 기본 순정 상태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우수한 제품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은 이 집탄 테스트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이렇게 집탄 테스트를 했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집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요. 국내 판매가가 한 130만 원 정도 하죠. 어, 가스 라이플이 130만 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 시리즈의 가스 라이플 하면은 어, VFC나 아니면 GHK사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웃음> 마찬가지로 VFC나 어, GHK사 제품도 국내 샵에서 <웃음> 판매하는 금액이 뭐 그게 준하죠. 역시 마루이 역시 국내가랑 직구가가 갭이 큰 제품 중에 하나예요 GHK도 마찬가지고 뭐 VFC는 조금 더 그게 좀덜 하긴 한데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내가 직구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어 직접 해외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이 마루이 가스 라이프를 직구를 하는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내주는 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대만이나 홍콩 샵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어 대만이나 홍콩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구매는 어뭐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은 본인의 몫이지만 직구를 하는게 조금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마루이 mtr 16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져 보니까 아 진짜 저는 한정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웃음> 금액의 압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AR, 제가 416GBB 라이플과 AKGBB 라이플을 한장 가지고 있는데 음, 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은 GHK나 VFC에 어, AR15 계열로 한 자루 구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